오 길을 쑤스 놈이 자, 가니 시작 키 에드워드 이름이 뭐예요라고 그러시는데 누구 맞니 아, 는요 제가 그 찾아서요. 링크를 제가 요 네, 저는 실리콘으로 이제 씌어져 있습니다. 아, 근데 근데 로고버스는 스틱스 시 g 하는 세요? 패드도 쓰시나? 나네 라운드 아, 이 나가면. 아, 오셨어요. 자, 사모 헤드 님과 도시가 세. 다음 드세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소이대고 키가 나올 수도 있고 장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에이. 유리하죠. 네. 일단 유리예요. 일단 유리. 해요뭘 하든. 지금 어차 뭐 상상이라는 게 뭐냐? 직감적인. 플레이어.